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다. 오늘은, 응? 이제 앞으로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라도 올바른 것을, 진실을 알리는다는 측면에서 내가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욕을 안 하면 진실이 뭔지, 응? 자, 아파트 전세전은 이 부동산 사기다.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나라가 부동산 사기친데, 국민들이 처음 다소한 거예요. 아, 소한거나 당한거나. 자, 이것은 당했다.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냉정히 생각해보자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저, 음? 저 거슬러 가게 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박통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경제개발 계획 때 그때부터 시작돼 갖고 절정을 절정의 시기로 만드는 것이 최경아이다 내가서 욕안할 수가 없다. 박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최경아이다최경아이가 이번에 내 아까지 앞 시간에 지금 기획 재정부 장관인데 어? 내가 열 받아 갖고 막 욕을 했지만은. 이책임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더 사기친 거야. 이전 세계 사기친 거야, 우리나라 전체를. 자, 왜 아파트 사기가?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어디에요? 얼마나 했어요? 가계부채가 한 1,500조 정도 된다고 그랬지. 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부채가 한 500조 정도 된다고 그랬다. 자,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 아마. 그걸 내놓고 금융권, 제1금융권에만 계산한 값인지, 나라에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1금융권에서 발표했는 것인지, 뭐, 처음부터 합쳐갖고 한 거지 도체 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이거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빚을, 무엇 때문에 이 빚이 짓는지, 그 다음에 이 빚을 정말로 갚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못 갚는다고 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라가 여기에 희청거리게 되게 되면 게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훑어봐야 되겠나 이것을 문재인 정부 보고 이거 한건 아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이거 안 고치게 되면 나라 망조야 터지게 돼 있어 터지면. 어떻게 되겠노 자 이걸 고쳐야 돼자 그래서 왜 고쳐야 되는지 이거 사기를 했잖아 정말로 사기야자 여러분들 왜 사귄지 먼저 해보자 차근차근히 하는 거는 빚은 나중에 정리하고 왜 사귄지 자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투자하는 목적이 뭘까? 돈을. 돈 벌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벌까? 장식을, 장사를, <웃음> 장사를 해가지고, 버든지, 마케팅을 잘 해갖고 버는 것이 버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은행에 갖다 맺게 되면 이자를 받아갖고 하는 거야. 응? 그치? 이자 수익이잖아. 그럼 내 재산이 있다 가면 투자를 하게 되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은행에 갖다 맡기든지 자기 돈으로 해야 돼 그죠?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 전세대다가와사기냐 하는 거죠 생각 해봐 전세 하나 짓다 서울 뭐 예를 들어 보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빚다지갖고 지금 지금, 예행, 그,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봐봐, 아마, 이제, 첨다 이런 다 자, 아파트 하나가 있다. 이거 집주인이, 이거 집주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한다면 임대세 그치? 임대를 하고임대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마찬가지잖아. 내가 공장을 했으면 공장에 투자해갖고 이익을 벌려. 장사를 하면 장사시설을 해갖고 내이익을 보고, 내돈 갖고 이익을 하게 되면 워낙에 몇개 갖고 하고,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에 투자해갖고 어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맞나 그게 맞나 이거 논리 허상으로. 이 경제학주들이 미쳤잖아 이거. 이 법을 누가 만들었노?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대통령은 이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자기도 따라세 예쁘나? 그러면 안 되겠지? 자집 주인은 당연히 사야 되잖아 당연히 사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받아야 되나 임대수수료를 받아야 돼 그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맞나요 임대료를 받아야 돼자 전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전세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라 전세계가 갖고 우리나라 같은 시한한 핵에 망청한 이런 전세제도, 아파트 전세제도가 있는 게 어느 나라에 있나? 한번 찾아봐게 이게 여기 뭐, 이게 뭐, 교통부, 교통부고 재정원이고 한번 찾아보죠. 어떻게 한 거.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했는, 그걸 해야지. 여기서 더한수더 떠가지고 우리나라는 돌아도 한참 돌아간 거야. 그렇게 늙 빠지는 거지. 자, 이 아파트 주인은 그 해야 되나? 그러면 전세는 어떻게? 전세는 이 사람은 요거만큼 갭만 있으면 어떻게? 어, 뻥튀가 전부 다 전세를 받는 거야. 자, 여기서 문제는 그 여기서 사기친 거야. 왜 전세 자금을 빌리 주는데? 응? 왜 전세 자금을 빌리 주는데? 이거는 지가 사 갖고 지가 떠는 게서 빌기야지. 그러면 집주인은 어떻게 지가 어행게 대출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 여기서 이자를 받아갖고 지가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돼. 전세 제도라는 자체가, 이거는 완전, 그러면 지가 지갖고, 이 전세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뭐, 은행에서 상대를 하든지, 하든지, 뭐, 빌리든지, 알아서 하고 이자만 받아야 되잖아. 그럼 집주인은 전세 자금, 나라에서 또빌리죠 전세 자금은 또, 어? 나라에서 법으로, 어떤 미친놈들이 만드는 법인지 모르겠지만, 전세 자금을, 어? 빚으로 빌려 이자는 누가 갚는데? 이 사람이 잡았잖아. 사람. 빚은 누구 빚인데? 어지씨, 이거 전세, 세입자, 세입자가 빚이지. 그럼 이만은뭐 투자했노? 자, 요것만큼, 어떻게, 어? 요것만큼 장난을 치가지고, 어떻게? 아파트 값 올리갖고, 요갖고 돈벌쳐먹라고 하는 거아이거 사기치는 거아이거 지금? 지가 빚, 빈대 갖고 이자 받아갖고, 지가 주든지. 그럼 예를 들어, 전세가 없다고, 달세가 엄청나게 비싸다 해보자. 아니, 렇게안는 사람은 못 가지. 안 갚으면 잖아안 갚으면 잔주로 떨어질 거잖아. 와, 집이 없어. 집이 지금 남아도는데. 조금 있으면 봐봐. 내가 계산할거요 이거는 완전 사기꾼이 하는 짓이야. 사기꾼도 산사기꾼이야 너무 돈 갖고 어떻게. 이 돈을 갖다가 받아갔으면서도, 치은 어떻게 채무가 없어? 없잖아? 그럼이 사람이 터지면 누가 물이 주노? 저 조금 있으면 놓을 거야. 조금 있으면 깡통 전세 억수로 놓는다, 이 말이야. 나라에서 물이 줄 거야? 나라에서 물이 줄 거가? 그러면 이거 불어났다고 은행에서 이 전세 자금 빌려준 거안 받을 거야? 이거는 희대의 사회꾼들이 하는 직징이에요. 지금 자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점도 망하는 이유가 뭔데? 아, 다시 한번 주고, 이렇게만 하면 되지. 다시 비싼 건안 들어가 보면 되잖아. 뭐, 그건 어디 있노? 그걸 그래 놓고, 이게 세금을 안 올려. 아까 부동산 했는데, 세금 안 올려? 이런 놈들이 어느 놈들일까? 내가 한번 풀어보자. 여기에 해당되는 놈들이 어느 놈들일까? 나이 놈이라고 한다, 이건잖아. 니자부스는 네. 사기꾼이기 때문에. 있는 놈. 있는 놈. 돈 있는 놈. 돈 아파트 등, 놈.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놈. 이거잖아. 그러면 어디에 핏 빨아먹나? 요 세입자 핏 빨아먹는 거잖아. 이거는 강구야. 강구도 아니고, 이거는, 어디, 허벌기래, 허벌기. 흡열기. 자, 책임을, 누구 말 따면, 얘가 어렉에서 쥐딱 하면, 나라에서 대 주든지, 나라에서 책임을 지든지, 응? 거기에서 받는 것인지. 어, 이 사람은 하나도 안지잖아 누가 법 만들었겠나? 저, 여, 얘도 있는 놈이 만들었겠지. 이거 만드는 놈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도둑놈이지사꾼이지 생각을 해봐. 외국에 이런 전세가 어디 있나?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러면 안 돼. 나를 확 바꿔야 돼 나를 바꾸는 이유가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이 사업 소득이다 그치 아파트 한채가 있든 두채가 있든 사업 소득이잖아 그러면 지돈으로 돼가지고 절대 못 받아야 돼 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개월분 어 3개월분이 어떻게 보증금 이것만 받으면 돼. 100만 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 3개월 300만 원 전세, 300만 원 보증금에 월 100만 원이야.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잖아. 똑같은 놈들이 하니까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사기꾼법을 만들어놓고 사기치를 치는데 못다는다는다은 어떻게? 힘 없고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만 이 똑같이 다 가는 거잖아. 그렇게 국회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법 만드는 거. 처음도 보면, 지금 보게 되면, 처음도 교도소 왈랑달랑달랑 해사고, 지금은 맨날 가갖고 재판이나 해사고 그러잖아, 지금. 그 사기꾼들이, 그도둑놈들이잖아그 교도소가 또 없는 사람들은. 우리 벌금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도둑놈들이잖아도둑놈들이벌 만들어놨으니까 도덕질 하는 것밖에 더 만들겠나? 맨날 해서고 도덕질 하는 법만 만드는 거야. 국민들 잘 살게 하는 법은 절대 안 하고, 어? 모르는 거, 세종대왕이 어떤 말을 했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어리석은 이 백성들이 남인데 속지 않고, 응? 남데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글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한글이잖아. 이거 안 고치면,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안 고치면 어떻게 같은 팬 같은 패박이 되겠나 같은 팬이지 뭐 와봐 똑같아 이게 뭐 지금 뭐 청와대에 있으나 뭐 강공수에 있으나 저뭐 국회에 있으나 다 있다 어리석은 어떻게 어리석은 서민들만 당하는 어떻게 아주 꼬약한 거 세계에서도 아무데도 없는 유일무일한 대한민국. 부동산 사기법이다 이게 너무 핵심을 찌르셨나 보자 그럼 계산은 왜 그렇게 계산을 온지 분명히 이런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6 개월 더 간만 뭐 법에 따르게 되면 또6 개월 분또올수 있어 뭐또 시천합 자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이 보게 되게 되면. 엑스트라를 어떻게, 해? 있는 놈들을 위한, 이런 놈들매 있어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가 안 된다 해서 이렇내차 봐, 와, 열심히 사고 팔고 이사 열심히 다니지. 없는 놈인데, 그거, 빚내갖고, 렇게빚안 빌려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아이거 그렇잖아. 없는 놈인데 사기 치다 보니까, 이제 빚낼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분양도 안 되고, 입주도 안 되는 거잖아. 그 뻔한 답이잖아. 그러나 부동산이 안 살아갖고 경제가 좋는데 부동산이 뭔데? 부동산은 우리끼리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뭐 경제가 있고 지랄빼가 있노? 그. 아 우리 집에서 우리 집끼리 하는 것인데 이게 뭐 외국에 가는 돈이가 우리끼리 우리끼리 하는 게 맞다 해갖고 이 종이 한국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 이거 뭐 우리나라 돈, 이거 이뭐 이거 금을 씹어 나왔나 뭐였노? 한국에서 막 찍어낸 거지. 아, 부동산 하는 게 전부 봐봐. 봐봐, 뭐다 사이꾼이잖아. 봐 봐. 뭐봐라 전부 다치마 바람에 붙어 시작해 가지고 저뭐 로또 당첨하게 저런 거다 사거리 다없애야 돼. 이제부터 절대로. 이제 정리하자. 정리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비스넷 좀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뭐 어, 문재인 대통령도 모를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아, 그런 의이 하고 또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이해를 하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전세제도는 사기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 고쳐야 되겠지? 국회의원들이 그 많은데, 이거 고쳐야 되겠지. 저가, 저가 사기법을 만들었으니까 고쳐야 되지. 투자라는 것은 뭘까? 자기 돈으로 투자해야 되겠지. 그죠 자기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 등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돈으로 자기가 대출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자만 받는 거야. 혹시 이자를 안 주, 수수료 안 준다 해가지고 에이? 그렇게 3개월 미리 임차료를 미리 받는 이것이 보전금이자아이 아, 임대료가 거기 지 어떻게 전세 받 이거 사기 치르고 책임도 하나도 지지도 안 하는 거 조금 있어봐. 우죽수처럼 터질까? 내년 가면 막, 막 노다지 터진다 봐봐라. 그럼 어느 놈인데 피해 주노? 서민들이 피해 주는 거잖아. 아 전세 자금에 뭐한데 돈 빌리 주나? 어 다세만 받으면 되지. 아 사업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돈몇개다 놓고 지각하고 그 이자만 받아가고 이자는 지갑하고 대출은 어떻게? 해? 그 사람 앞으로 대출해야지. 왜그 이자 입자 보고 대출해 주려나? 그것이 서민들을 위한 법이가 그게 문재인 대통령 저 착각에서 좀 깨야 된다. 그것이 서민을 위해. 문냈는 대통령 보게 되면, 뭐, 서민을 위해서, 뭐, 약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자, 일안 하는 놈인데, 일 하는 놈인데, 돈 주고, 중소기업이라 해갖고 모자란다고 돈 주고, 그 돈이 어떻게, 그 돈이, 이 사먹는데, 소비하는데 들어갈 것 같나? 그러면 그 주는 돈은 어디서 노는데? 저거는 돈안 내고, 일반 서민들인데, 후천가이가. 여러분들 감집세 예를 들면 게 차에 들어가는 차에 우리는 슈퍼 가게 되면 슈퍼에 온갖 세가 뭐 그것이 엄청난 돈이잖아 그거 시민들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거는 낮추지 자 예를 들어가지고 휘발유 값 한번 보자 지금 휘발유 값 1500원이잖아 그치지리당 1500원이다 휘발유 누가 써나 저가 써나 아, 위에 높은 양반들이 쓰나? 노란수 다 대주는 도, 세금 갖고 다 대주는 거 나머지 쓰는 사람들은 누가 쓰나? 지도 갖고 쓰잖아 여기 세금이 얼마나 붙어 있는 거 알아? 그래 놔놓고 희발유값이니까 휘발유값, 국민들이 세금 안 내는 줄 알고 있지 착각하지 저거는 하나도 안 내면서 어? 서민들만 고를 뽑는 거야 지금 섬 있는데면 그걸 뽑는 거야. 자, 옛날부터 인간의 최소한, 옛날에 우리가 인간의 최소한 행복은 뭘까? 다의식주라고 했다. 그제? 자, 입고 먹고, 자는 거다. 그제? 그런데 이거는 입고 이런 거는 우리는 필요 없고 지금 여기도 일자리다, 그치? 일식주다, 인자, 일식주. 내가 어떤 방법보다 돈이 많든 작든 내가 갈수 있는 일할 수 하고자 하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야. 병원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픈 사람을 제외한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인데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나라다. 그 다음에 먹고 서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고기 먹는데 나는, 어떻게, 맨날 저거 먹고 풀만 티지 갖고 되겠나? 다른 사람 열번 부패 가면 나는 한 달에 한번 부패는 가야 될수 있어.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 최소한의 행복이야. 그 다음에 자는 데는 걱정 안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 모든 것 갖고 사기치는 거야. 인간의 최소한의 행복을 완전히 이걸 갖고 최소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거 갖고 지금 나라가 전부 다 법으로 사기치고 있는 거야 자 주택은 이럴 때 조금 이따 상세하게 해주세요 먹는 거 먹는 거 안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엄청난 세금과 어? 엄청난 비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야 다른 게 세금이 없어 자 일. 아, 일하는 것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거 아이가. 일자리가 있어야 될거아이 아, 돈이 많고, 하더만, 나이든 사람이, 양팔자, 내가 아무 지식도 없고, 몸만 건강하다가, 70살면, 우리, 응? 70살면 할아버지가? 나도, 나도 할아버지니까 70살면 당연히 할아버지겠네? 그치? 자, 할아버지가, 아 집에서 맨날 놀으라 하고, 맨날 살아나가고, 등산이나 하라고 하면, 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 일을 하나? 돈이 작든, 돈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제 돈이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일을 할수 있는 공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거 해야지. 여, 가고 무조건, 뭐, 응? 뭐, 응? 최저임금이 안 되면 최저임금 나 조금씩 계산할까요? 최저임금이 안 되면 어 사업주를 뭐 구속을 하고 벌금을 미고 그래서 요새야 뭐 잡아가지는 안겠지음부터 벌금이겠지만 맨날 벌아돈줄또 벌금. 없는데 또 벌금 내고 이또 갖고 또 벌금 그다 전부 다 그다가는 것밖에 되나 악덕업주는 제외하고. 야, 여기 법 만드는 놈들이, 있는 놈들이 전부 악덕업자지. 다른 사람들, 이게, 일반적으로, 시장에 가봐라. 음, 무슨, 그, 뭐, 이런 데서 어느, 누가 와야 장사를 못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 땅값, 또 무슨 이야기 하겠지만, 땅값 올려갖고 어디서 부자 되는 줄 알아? 재산세 어디서 구르노 시에서 굳으제? 시청공무원들이 먹고 살라고 전부 다 굳어드는 거 아이가? 사인 찍어갖고, 나를 놓고, 아이, 사인, 사 아니, 사진 찍는다고, 거기서 돈, 저... <웃음>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최소한의 이것만 해결하면 돼. 더 이상 인간이 이게 내 바랄 거 없어. 그러면 내가 정당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노력을 하면 최소한으로의 우리는 희망을 갖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이것이 나라가 할일 아니겠나? 아니, 누구, 누구 말때 재벌되고 싶, 서민들이 재벌되고 싶게 하겠나? 재문들이 저큰 빌딩을 얻고 싶게 하겠나? 응? 내가 입에 들어오는 거, 내 편하게, 남들보다 어떻게, 작지만은, 내가 만족스럽게 먹고, 내 편안하게 잘수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요것만 해주면 돼. 가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세금 그다 갖고, 공무원, 늘리가지고공무 전부 다 공무원 다 만들어라. 그럼 사회주의지, 그게. 아, 공무원 뭘 뽑는 거는, 그건 사회주의 하는 짓이지. 어떻게 그걸 공무원들을 넣켠다, 이 말이고. 우리가 119 같은 데는 많이 넣켜야 돼.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는 놈들, 그거 많이 넣게 하면 막힌데. 응? 또, 군인들인데, 응? 군인들 군대 가서 2년 동안 복무하게 되면 돈좀 많이 줘. 아 밖에 가서도 최저임금, 어 최저임금 하는데, 그, 그, 복무하면 최저임금 줘야 되잖아. 그 주방에 얼마, 돈 얼마 들어가겠노? 아, 부동산세에서 좀 그다가지고, 그, 어? 최저임금 하게 되면, 2년 동안 복무하게 되면, 뭐, 애들 뭐, 몇천만 원씩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아, 그런 짓은 안 하고, 어? 부동산세, 그, 깎아주자고? 그것도 크다고? 아이씨. 아, 이런 게, 경제부 총리 한다고 이러면, 이게 나라 돌아가는 꼴이겠나? 하. 아, 에이, 누가 이것도, 그, 위원회 구성해갖고, 그, 유명한 학자라고, 생, 치랄병 했는건 모르겠대요 대통령은 안 했겠지. 대통령 이거 드러나놓고, 그런, 뭐, 총리가 그런거, 귀기다 막을 뿐데, 또, 그, 뭐, 똑같은, 응? 똑같은 시기,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될 수도 있다, 임 봐봐. 그짓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요것만 하면 돼. 응? 밥 먹고 크나 작다, 나의 만족하면서. 내가 잘짜리, 편안하게 잘짜리 하는데, 이 잘짜리 갖고 사기치고, 부동, 아파트 갖고 사기치고, 일자리 갖고 어떻게? 사기치는 거야. 일자리는 누가 사기치겠나? 지금 대학교 가봐. 이거 판플에 보게 되면, 우리 대학교는 진출이 이렇고, 뭐, 체험률이 뭐, 90몇 프로고, 뭐, 대전에서 뭐, 최고의 대학이고, 이 야, 미친, 지랄병 하네그 그러니까 같이, 지금 지식대는 몇놈 있는가 한번 봐봐. 그 전공해갖고, 전공 따라가서 취직하고 있는 놈몇 명이 있는가 봐봐요. 그놈몇 묵고 사고 있는 놈몇 명이래요. 그니까 처음도 없어요. 교수들이 처음부터 사기치는 거야. 이게. 학교하고. 아, 취직되는 것과 목을 가르쳐야지. 학교 넣어갖고, 설만한 놈들 몇명 되겠노? 기술자들은. 학교 졸업해가지고, 안아 바로 선물사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노 이런 재교육이라든지, 이 전문 교육을 시켜갖고 학교에서 보내야지. 그래야 기업체들이 막 서지. 아무자키도 못 서는 것, 감옥도 그 시험보면 사회에 넣어갖고 섬도 없는 감옥 그거 감옥이라고 가르치고 앉아서 큰 거짓말을 한 분들. 논문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뺏기낸 거고 복제 논문들 한 교수들 처음부터 치야 돼. 그리고 돈 주고 대학교 간 사람 처음부터 색출해야 돼.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 받아갖고 엉터리 논문 쓴 사람들 처음부터 해소야 돼. 지금 다 교도소 다 버려야 돼. 교도소 비자을었잖아 그럼 막 지무되지. 그럼 건설업체들, 교도소 없이 지나오면, 교도소, 건설업체들 얼마나 부자겠노? 잘 되겠노? 아, 지무내야지. 그, 어. 그, 어떡해. 아, 봐봐. 대학 교수들, 응? 그 가짜 논문 가지고 학위 받은 사람들 다 치내고, 돈 주고 대학 교수 된놈다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 연구비, 떼문 놈들 다 잡아내고, 학생들인데 돈 묻고 가르친 놈들 다 잡아내야 돼.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이거 학교 놓아갖고, 뭐 취직이 되겠나. 그런 아들, 청년 일자리, 열자리 나라에서 백날 해봐야 그게 뭐 청년 일자리고. 돈 주면 어느 놈이 줄 건데, 저가줄 거가. 저땅 속에 뭐, 근계를 씻겨놨나. 저거는 그런데 한번 가보지도 않 놔놓고. 제가 응? 배고픈 거 응? 한 봤나? 에이씨 열받아요. 열좀 내기로. <웃음> 열받아 갖고 물물한 그릇 열받아 갖고 어? 자 그러면 우리는 보자. 자 그러면 이 전소제도 당장 없애야 돼. 왜 당장 없애야돼요 자전세제도를 당장 없애야되는거는 가계부채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계부채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있다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이 1500조라는 것이 거의 다 아파트 빌딩거 전세 이거다 이 돈이다 그럼 이거 갚을 수 있겠나? 자, 예를 들면, 우리 1,500조를 한 해보자. 1,500조를, 우리가 이게, 작게 잡고, 응? 작게 잡고, 500명, 500만 명인데. 어, 우리 사 5천만이니까, 500만 명이지, 금다 파트 빌렸다고 하자. 그러니까, 1 0분 1이 빌렸다고 하자. 에이? 말도 하면 안 되고, 그제? 50% 해보면, 이게 계산, 우리나잠재적 계산이기 때문에, 500명 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빚이 얼마고, 이 3억이다, 3억, 그제? 자,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으로 하게 되게 되면, 한 달에 월급 얼마 받겠노? 일하지, 토요일 일요일 일하지 말고, 노는 날 일하지 말고, 해가지고, 그, 최저임금 받으면, 얼마 되겠노? 마, 해봤자, 150만원 되겠나? 그래, 200만원 잡아보자. 3억을, 이 200만원 받는 사람이 3억을 언제 갚겠노? 아, 우리가 갚을 수 있어야, 뭐, 이게 답이 오는 건데. 아, 영원히 갚을 수 없다면, 이건 답이 아닌거라 그죠? 답 맞나? 답이 아니겠지. 자. <웃음> 이 200만원 받는 사람, 이 우리 아무리 핸드폰, 뭐, 핸드폰 한 6, 7만원 들고, 가족 있으면 더 많이 들어가지만,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 아무리 글베이 생활 한, 누구말따나, 그것이 생활한다 하면, 이 100만원 들어가겠지? 100만원 들어갈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3억을, 우리 한, 3억을 한 갚는다고 하네, 보자. 1년에 1000만원씩 갚는다고 하면, 이거 몇년 갚아야 되겠다 아이, 갚는다고 생각하고, 천만 원, 1년에 천만 원씩이면, 10년은 어떻게, 삼천만 원? 어? 아 계산해내봐라. 아니, 1년에 천만 원을 갚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10년은 얼마고? 어? 1억이잖아. 10년이 1억이다, 그죠 1억에 3억이 이러면 30년을 갚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30년을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까지 모태가 감아야 돼. 그러면 이돈 갖고 이렇게 30년 만에 갚겠나 그러면 이 사람이 놀라 준다 해가지고 놀아라 한다 해가지고 무슨 돈으로 어이 저녁으로 가겠노? 이전액값이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아니잖아. 지금 바깥 보기래면 거의 8천에서 만원 아이가. 저 비싼데 가면 막만 오천 원이 거의 기본이. 그러면 이거 갖고 갚을 수 있겠나? 영원히 못 갚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못 갚는 빚을 국민들인데 다 앉긴 한거예요 지금. 뭐. 저거는 다 받아갔다. 그러면 이 빚을 누군데 옮겨야 되겠나? 건물주인데 금물주. 다 옮겨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왜? 왜 세입자가 지땅 사는데 그걸 돈을 대줘야 되는데? 이자도 안 받고? 그럼 미친 짓이야, 이거. 이거 살지 이거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임대차, 임대차 대출해 준 것을 전부 다, 이 아파트에 전부 다 옮겨야 돼. 그리고 이자만 받아 그러면 이자가 비싸서, 임대료가 비싸면 다른데 옮기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세를, 전세 제도를 없애야 돼. 전세를 없애야 되는 거야. 전세, 이거는 완전히 사회꾼이 자기 나라가 사기치는 거야. 은행도 사기치는 거고. 어, 있는 놈인데 받아야지. 왜 없는 놈인데 그거 사기법 받는 거, 고 그러면 어떻게? 착다 가잖아. 그지 아, 있는 놈이 10대 있던, 100대 있던, 그거는 상관없어, 이제. 전부 다 살아, 전부 다, 다 갖고 가라. 그러면 나라에서 어떻게? 한 채는 어떻게? 아파트 한 채는 자기 살 거니까 다 대줘 뭐뭐 뭐, 그, 이자 사게 주도 돼한 아파트 한 채는 자기 살 것이고 집에 사람이 내면이면내 채는 그냥 줘봐 <웃음> 내 채만 줘도 훌훌 남아 아이때까지도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전부 다 지가 다 안고 가라는 거야 그래 놓고 어? 아파트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 죽으면 되잖아 그러면 어느 사람 다 팔아야 되지 팔라면 어떻게 부동산 지금 안 낸다 안 낸다 앉아갖고 문 닫고 있다 사람 연락 안 온다 헛소리 하지 말고 막 팔라고 눈이 뻘겋게 막 놓으면 어떻게 얼마나 바쁘게노 팔고 그 수수료나 받으면 되지 부동산이 투기하는 놈들이가 부동산 소개해 주는 거지 처음부터 날아가기 처음부터 도둑놈만 만들려고 사기꾼만 만들어는거야 지금 법이 그거 누가 만들었겠노 여기저기 국회에서 다 만드는 거잖아 저거 그래 사그리 저거 어떻게 낙동강 똥물이 한번 빠져봐야 된다. 사대강 하고 이래가지고, 그 시펄터래, 지금. 녹조아 끼고 가끔 시펄터. 그렇게 하면 전부다물좀한 번씩 미어야 된다. 사대강인데 저거가 도장 찍어줬을 거 아이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갖겠노못 갚는 거야, 주문이.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이런 사람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야. 막 그, 저,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상이 아니야. 응? 이 사람하고 상대하는 건 상대할 수가 없어. 자, 이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일자리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노 나라에서 일자리를 못만들어주시니 천상이 장사로 밖에 더 있겠나, 이거? 장사로 밖에 더는 거야. 장사가 이게 되나, 지금? 아, 있는 놈들이, 봐봐, 비행기 타고 가고 외국 가서 먹고 오는데. 아, 이게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고 여기서 장사하면 장사가 되겠나? 이걸 완전히 꼬시래기 지살 떠듬먹기라는 거다. 왜 꼬시래기가 지살 떠듬먹기로 하는지 알아? 아니다. 옛날에 이 꼬시래기가 지살 떠듬먹기로 하는 것은 옛날에 낙동하 학원이 없을 때다. 물안 막았을 때, 저거 어떤 놈이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물안 막았을 때저 바닷가에서 이렇게 어떻게 물이 들어오게 되면 꼬시래기들이 가을에 조저조밑바닥에 보면 바글바글해요. 바글 그런데 이꼬시레기 이 낚시 있으면 한목에 막 서른 마리씩 올라오고 막 이런다. 줄만 있으면 낚시, 낚시 바들이세개 있으면 세개 마리씩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입 응? 어? 지렁이들은 세우던 입가 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조금 하더만 고기가 막마기다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질 수가 없잖아. 고기는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도체 안 되니까 고시래기를 지사를 빼가지고 고시래기 지사를. 그 꽂아갖고, 뭐, 뭐, 요런 미리 또 지살 뜯어먹고 기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꼬시래기 지살 뜯어먹기라는 게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에서, 뭐 그렇지. 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니도 한번 해봐. 지금 행기 그렇잖아. 자, 옛날에 최경아이가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막 풀어줄 니까 너도 해봐. 처음 내가 그 비를 엄청나게 올리잖아 그래갖고 수백조, 수천조 올렸잖아. 그러고 지금은 어떻게, 내가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니다. 이랬잖아. 내가 한거 아니다. 어느 놈이 했나 그러면. 지금또 어떻게, 최경아이가 그때, 누구야?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잖아. 오늘 그김동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소리가 아까 그 소리다, 이 말이야. 세금 올리니까 1조 2천억이 엄청나게 22%가 엄청나게 높으니,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있는 놈인데 돈안 받겠다 소리가. 지금부터 치야 된다. 응. 내가 이렇게 뭐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살라면 저런 사람 다 치뿌야 돼. 너무 심했나? 사과가 그러면 안 되잖아. 봐봐. 아씨, 내이 이렇게 열받아. <웃음> 열받아가고 어떻게 생지 모르겠다. 자, 자영업자들. 이장사를 일자리가 없어서 장사로 왔다. 자, 내일, 내가, 나가 70이다. 도대체 일자리가 고 70인데 건강하다, 말이야. 그지 건강한데, 나 그거 뭐, 체제 임금도 필요 없고, 일만 좀씩기 주면, 커피 한잔만 주면, 내 열심히 왔다 갔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런 사람인데, 나라에서 이거 법으로 어떻게, 니돈안 네 줬다고 하고 이렇게 칠 거야? 안 열어서 그 세금 벌금 밀 거야? 나라가 곧다지 하는 게 하, 대통령이 욕하고 싶지만 대통령까지 욕하면 좀 그렇고 대통령 모르니까 고치면 되겠지 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말이야 그러면 60살 이상 짜리는 이제 절대 다른 데 가서 일을 못 한다는 소리다 어디 가서 일하겠노? 어느 미친놈이 그거 나들어가지고 힘도 없는, 어? 노인네들을 갖다가 어디 가서 쉬겠노? 이 나라에서 이따지질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처음부터 물러가야 돼. 누가 물러가야 돼? 국회부터 쫙다 물러가야 되고. 어? 저, 어떻게, 우리나라 고위의 공무원들을 처부다 반쯤은 다 가야 돼, 집에. 다 보내. 보내야지. 그리고, 노파심. 어른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어른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나도 지금 이제 옛날 모레 70살이 다돼 가뿐인데. 내가 지금 그런 꼰대들 그런 이야기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나? 젊은 사람들이 바로 볼겠나? 아, 젊은 사람들이 나가 어리지. 아, 우린 보다 머리가 나쁘겠나? 지금 젊은 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보노? 옛날 사람들은 반기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는 인터넷부터 유튜브로부터 엄청난 거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똑똑하겠나 왜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것을 뭐 노인들하고 청년들하고 갈린다 이 말이야 하, 진짜 답답한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국회도 조금 있으면 다시 다음에 국회의원 강좌 할때 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세번 해먹고 나면 그저 지자체 선금액으로 세번 해먹고 나면 전부 다집에 가야 돼. 근데 조금 있으면 일자리 하면서 제가 설명해 줄게요. 완전히 이거는 나라가 너기 혼이 빠진 거야. 응? 옛날에 캐캐 묵은 누구말따로 보수. 자 지금 지 생각대로 나무에 올라갖고막 떠보는 것 밖에 못해. 너 유튜브 봐봐 온갖 요것만큼만 하면 대, 대응책은 안하고 대책은 없고 요하기 바쁜 거야. 나도 따라서 욕하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해라는 대책도 없이 욕하면 되겠나? 그런데 정신 나갔는데 천일 빼가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이 빚을 어떻게 갚겠노? 갚을 방법이 아나도 없어요. 지금 상에서. 그러면 이게 터지게 돼 있지 당연히. 이제 이것이 터지면 우리나라는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권이 이대로 가겠나? 이 정권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내가 처음에, 뭐, 이래갖고 좋다 했었지만, 조수가 나불나불 나불 한다 했었지만, 지금 정권도 정신 차려야 돼. 이건 누가인지 모르지만, 지금 남북, 트럼, 트럼프 대통령이 <웃음> 저김정은 하고 지금 저 뷰켓 간다고 하게 되면, 야, 이저 길도 들고 돈 대줘 하면 대줘야 될거 아니야. 지금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 우리나라 4천억불 있다 해가지고 어화 좋다. 을사 좋다. 아이 그거 미친이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정신 처리해야 돼. 우리나라 돈이 얼만데 미국 금리하고 역전이 돼갖고 막 우리나라가 무슨 하늘 대형도 아니고 아이 그 정리 처리해. 빨리빨리 접근해 갖고 나중에 푹푹하지 말고 나중에 답이 없습니다. 야, 이 분명히 그럴 거래 한국은 자는 청한 하는 청도 바꿔야 돼. 지금. 이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터지면 어떻게 감당할까요? 나중에 한 명씩 막1 2 올릴 거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나라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나갈 정도로 지금 비리비리한데 그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야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럼 이 빚을 누가 갚겠느냐는 거다못 갚잖아. 그럼 어떻게? 자, 한계에 온 사람들은 나라에서 빚 정산을 해 줘야 돼. 어떤 방법, 한두 가지 안 터졌기 때문에 왔는데, 그 터질 때는 비증사를 해줘야 되고, 이, 거는 어떻게, 처음부터 다, 그, 채권자인데 다 넘겨야 돼. 그리고, 어떻게, 전세제도를 싹 없애야 돼. 그 전세를 해, 전부 다 해소하고, 돈 빌려주는 것은, 이 어떻게, 아파트 임자들인데 다 전세를, 주인인데 다 넘겨야 돼. 안 그러면 나라 망한다 있겠네 그리고,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그게 정당한 어떻게, 수수료만 받아 그리고 있는 놈들은 솔직히 말해서 돈더내 미국에 가게 되면 아 봐봐 우리나라 지금 내는 거 올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10배 20배를 더네열 10배를 더냈나 한번 찾아봐라 공부 그것도 공부 안 하고 보수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주기 위원회가 시민사회 돈다 받아 그거 무슨 보고서라고 나라에서 엉터리 눈 가리고 암 하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길을 막으니까 대통령은 와 22%가 엄청나게 큰 돈인가보다 생각할까 이가 그런데 1조 2천억 기로 와 대단하다는 어제 아래 어떻게 이제 GM 자동차 군산 공장 폐쇄했다고 들어간 준돈만 4조가 몇천몇 천억이 됐다. 1조 2천억이 나라 땅 해갖고 전체 나라에 이지누구말따나카나다를살 정도의 돈인데. 아니지, 카나다하고 미국하고 다 사겠네. 아, 카나다하고 미국에 다솔재산에 꼴랑 1 0 0조 2천을 거둔다, 말이가. 와, 그건 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모르지. 나 그래서 가슴이 빡빡하고 오늘, 오늘 시미에서 보고 행거 하고, 어? 부총리가 하는 거 하고 보니까, 이, 이꼴짜기도이꼴짜기도이 꼴짝이도,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가 될지 모른다, 마 역사상. 막 덧진지 안 덧진지 모르겠지만. <웃음> 자,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가게 부채 이거 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틀 것이냐? 이거를 전부 다 전세제도로 폐쇄. 다시 하면 내 돼. 다시 비싸면 다른데 지금 말비 있으니까 다른데 가고, 옮기고. 전부 다 어떻게 주인인데 다 넘겨. 전세를. 그래야 돼. 전시 없애야 돼. 그리고, 이게 3개월 분치, 어? 자, 새해 3개월 분치만 먼저 보증금으로 받고, 자기가 뭐, 나중에 정안 되게 되면, 그, 절차 사기 있잖아. 요 그것을 위해서 3개월만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주인이 따내야 돼. 무슨 방법이 냐 이거 사기 죄 나라가 사기 치는 거지. 나라하고 짜고 사기 치는 거 알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지. 네? 대통령이 이것도, 이것도 모르고 자기도 따라서 이짓할 거가? 나중에 봐봐. 지금은 내가 이제 처음이서 그렇지 앞으로 봐봐. 이렇게 안 하게 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얻어 터지게돼 있어. 이게 터지는데 지금 이 방법이 있나? 길러간 거돈 없다 이렇게 나라에서 할수 있나? 그럼 은행 전담하게 보겠지? 이 돈을 있는 놈그 아파트 산 주인인데, 처음부터 뜨는게 돼, 전세를. 전세제도를 없애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 다세만 내. 아, 저세대 갖고 거뭐한데 전세 사는데. 다세만 주면 되지. 그러면 좀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세금 많이 부어놨으니까이그좀 대줘. 뭐사람인데좀 대주면 되지, 전세 먹는데. 나라, 우리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돼,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라고 내가 뭐, 못갈 이유도 하나도 없잖아. 내가 뭐, 내 이기만 제시한 건데. 그리고 방법 가르쳐 줬잖아. 이 방법 가르쳐 줬는데도 못하면 어떡해? 그 수준이 야지 뭐, 그지? 자, 좀, 좀 쉬다가 또 하자.